안녕하세요 찰리입니다 오늘은 압구정역 근처에 있는 스시 에비스에 다녀왔습니다 스시 에비스는 런치 오마카세 6만원 디너 오마카세 11만원의 미드 렌트리급 스시야입니다 그럼 런치 오마카세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자 스프였습니다 살짝 달달하고 따뜻한 온도감이 맛있는 차무시 못지않게 좋았습니다 스시 에비스 이름에 맞게 에비스 생맥주를 주석잔에 판매하고 계십니다 첫 츠마미가 나오기 전에 셰프님께서 소금 간단히 올려주셨습니다 네, 첫 사시미로 능성어 나왔습니다 능성어 위에 유자가를 살짝 뿌려주셨고 이제 소금에 찍어 먹으라고 권유해주셔서 소금에 살짝 찍어 먹었습니다 숙성된 사시미여서 감칠맛이 좋았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기름기를 쫙뺀 농어에 일본식 된장을 올려주셨는데 뭐 담백하면서 된장에 특유의 맛이 잘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집도해주신 셰프님은 슈치쿠 출신의 최경식 셰프님이셨습니다. 이제 뭐 항상 오마카세 가면은 셰프님께서 니기리하는 방법을 보는데 정말 한 이수 삼수 안으로 항상 니기리를 해주셔서 밥 풀어짐이 정말 좋았습니다. 간단하게 츠마미 끝나고 첫 스시로 참돔 스시 나왔습니다. 참돔 자체가 단백질이 많다 보니 이날 단백하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음으로 아마이비즈이 나왔습니다 아마이비즈시를 먹을 때는 항상 그 식감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탱글탱글하면서도 미끌미끌한 식감이 정말 좋았습니다 다음으로 광어 히라미스십입니다 셰프님께서는 샤리에 적초를 사용하시는데 역시 흰살 생선에는 적초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토로스시입니다. 기름기가 적당히 잘 올라와 있어서 나쁘지 않게 먹었습니다. 다음으로 쯔케한 아카미입니다. 어, 쯔케한 맛은 좋았지만 산미가 살짝 부족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저는 스시 에비스에서 전반적인 구성이나 맛, 가성비는 정말 마음에 들었지만 다만 아쉬웠던 점이 스시가 올라가는 접시의 청결 상태를 잘 신경 써주시지 못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다음은 지라시지시입니다. 이이 네, 꾸라의 막이 그렇게 두껍지도 않으면서 잘 터져서 맛있게 지라시지시 먹었습니다. 다음은 생선으로 육수를 낸미소국 나왔습니다. 간단히 입가심 해줬습니다. 다음으로는 제빵어, 간파치즈시 나왔습니다. 최근에 비도 많이 오고 폭풍도 와서 스시 구성이 빈약할 줄 알았는데 생각외로 다양해서 정말 좋았습니다. 다음으로 줄무늬 전갱이 심하지? 짓이 나왔습니다. 최경식 셰프님께서는 흰살 생선을 정말 잘 다루시는 것 같았습니다. 줄무늬 전갱이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음으로 관자에 우니크림 올려주셨습니다. 이날 관자가 살짝 식감이 너무 질겨서 아쉬웠습니다. 다음으로 피조개 스시 주셨습니다. 피죽의 식감이 정말 쫄깃쫄깃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최근 날씨도 날씨라 좋은 운이 들이 빨리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태여서 괜찮게 먹었습니다. 다음으로 안하고 짓입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안하고가 한입 물었을 때탁 풀어짐이 좋아야 맛있는 안하고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날 온도감이나 풀어짐이 정말 좋아서 두 번째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음으로 아부리안 청어 리칭 지시 주셨습니다 이날 원픽 이었는데 불향과 청어의 맛이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다음으로 교쿠 입니다 촉촉하긴 했지만 부드러움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었 다음으로 나토 소바 입니다 여태까지 스시야에서 먹었던 소바 중에 가장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콜스시로 아부리안 청어 먹었습니다 청어의 제철이 보통 산란기 전인 가을이나 겨울이라고 하는데 이날 생각외로 기름이 잘 올라와 있어서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차 아이스크림 나왔습니다 쫀득하니 맛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6만원의 가격치고는 정말 괜찮은 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날씨가 좋아지면 다시 한번 재 방문 해봐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